반갑습니다. 초원공인 t v 소상 방이선입니다. 어, 오늘은요. 어, 오늘 네이버 뉴스에 보니까 부산, 그 부산이나 그부산 대구를 포함해서 지방아파트들이 거래절벽이라는 11월 거래가 반토막이 나있다는 그런 기사가 올라온 게 있네요. 어, 한번 살펴볼까요? 어, 여기 보시면 지방아파트 거래절벽 11월 거래 반토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광역시는 69.2%가 줄어 있네요. 과연 부산은 얼마 정도 어떻게 줄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분양도 사여간다고 라돼 있는데 부산은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거래량은 정말 많이 줄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특히 대구에 대구 수성구에요. 수성구에 A아파트. 한 채가 넘는 아파트 대규모 이런 대단지인데, 11월 달에 거래된 게단한 채랍니다. 한 채. 이사 가고자 하시는 분들이 세대가 한 채만 있었을까요? 그리고 가격이 이제 서른평대가 84타입 기준으로 9억이었던 게 8억 원대로 안 팔리니까 이한 채는 좀 싸게 팔고 갔겠죠. 한두 채의 효과가 올라가도 이게 마치 이제 시세처럼 그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어, 그러다 보니 공인중개사 사무실도 뭐 개점 휴업 상태였다라고 하네요. 중개 보수는 보수대로 조정이 돼 있고, 거래는 거래대로 줄고 어, 그리고 그 소상공인들 지원하는 거에는 또 빠져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든 분들 꽤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빠진 이유가 이제 뭔가 이렇게 했더니 대체적으로 다 대출 규제 그리고 금리 인상. 이두 가지 이유로 매수 심리가 이제 얼어붙는 거죠. 자금 조달이 안 되니.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 그 아파트 주택 시장 이런 건 거래 절벽이 더 심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정부에서는 어, 가격 하락 신호로 보고 있다라고 하네요. 집값이 잡히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정부 의견이고요. 근데 전문가들은 거래 절벽 자체를 가격 하락 신호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안 돼서 뭐, 건매 한두 건은 내려가 거래가 될수 있지만, 거래량도 많고, 아니면 보편적인 정도의 거래량인데, 가격이 계속 내려간다. 공급이 계속 많이 되면서 가격이 잡힌다. 대출도 많이 해주는데 가격이 내려간다. 그거는 진정 제대로 가격이 잡히는 거죠. 근데 거래량이 너무 없고 어쩌다 한두 건 거래되고 급해서 그게 금매처럼 뭐 가격이 좀 조정돼서 팔렸다. 그거는 대세적인 가격 하락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죠. 그렇게 돼 있는 건. 어, 그렇습니다. 이게 지역별 주택 거래량 추이가 나와 있는데요. 어, 요 연한 색깔은 어, 2020년 11월입니다. 부산은 2020년 11월에 어 조정이 묶였던 그런 시절입니다. 2020년 11월 18일인가 어 부산에 소정이몇 개구 빼고는 묶였다가 그 다음에 12월은 어, 중구와 기장군을 빼고는 부산 전역이 다 조정이 되었던 어 그런 점이었어요. 그때 거래량과 지금 작년 11월은 아예 그냥 조정이 되었던 지가 거의 1년쯤 되었던 시절에 이제 거래량이겠죠. 당연히 양도세가 중과되니까 팔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수도권은 서울은 22%가 줄었고 서울은 2020년 11월이나 작년 11월이나 똑같이 양도세 중과되고 하는 그 규제가 똑같이 적용이 되었던 그런 진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만큼 이제 줄었고요. 어, 수도권은 수도권에는 비소생이던게 2020년 11월, 12월 이때 아니면 그해 6월인가 어, 그렇게 추가로 또 지정되었던 곳들이 있죠. 어, 그러다 보니 오늘 35% 정도가 거래량이 줄었네요. 근데 지방은요. 46%가 줄었습니다. 거래량이. 근데 그중에 특히 요 앞에 지방은 어 아직도 비규제지역들도 있죠. 여기는. 근데 지방광역시는요. 거래량이 거의 69.2%가 줄었습니다. 열0채 팔리던게 3채 팔렸다 소리에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거래량 줄은게. 어 이렇게 되어있네요. 어 이러다보니 어 대구같은 경우는 어 여기 보시면 어, 11월부터 지난해 11월부터 7주 연속에서 집값이 하락하고 있었대요. 하락하고 있는 대구. 요거는 어, 30%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어요. 거래량이 7주 연속 하락했고요. 어,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는 지난해 12월에 어, 분양을 했는데 그중에 다섯 곳이 청약 미달이 되었던 그런 미분양이 실제적으로 나타났네요. 그런데 이 미분양은 우리가 집값 그 주택 가격이 어, 하락을 하게 되는 그 선행지표로 가격 하락의 선행지표로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어, 그래서 이 주택의 대세적으로 정말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나 안 하나 그거를 살펴보려고 하면 어, 물론 금리 인상도 하나의 뭐 선행지표 역할을 하기는 합니다. 뭐몇달뒤 이렇게를 놓고 볼 때. 어, 근데 금리는 인상이 돼도 뭐 계속 또 유동자금이 계속 공급이 되면 그 이제 힘을 발휘하는 게 계속 금리를 올려도 내가 꼭 가지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금리 그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사람들이 가지잖아요. 맞죠? 그래서 계속 공급이 귀하고 주택 공급이 그런 와중에 금리만 올라가고 이런 것 같으면 그 공급이 귀할 경우에는 그 역할이 좀 많이 희석이 되죠. 가지고 싶은 게 많은데 어떻게 해요? 비용을 지불하고도 가지게 되죠. 그런 경우에는 공급도 무한대로 많이 공급이 되면서 금리는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 그건 정말로 좀 가격 그 하락 지표의 선행 역할을 하겠지만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을 때는 금리는 그 역할이 조금은 좀어 역할이 커지는 않고요. 근데 미분양이 쌓이는 거는 어 강력한 선행 지표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근데 부산지역 한번 볼까요? 부산은 11월 만9 5 8 8건이 2020년 11월에 거래가 되었는데요. 만 건이 넘던 게 지난해 11월에는 거래가 4,180건 이렇게 거래가 됐습니다. 지금 이미 1월이기 때문에 11월 말까지 거래된 건 전부 실거래 신고가 다 들어갔겠죠. 30일 안에 실거래 신고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거래를 4,180건 거래된 걸다 취합을 했더니 전체적으로 거래량은 같은 1년 전과 비교를 했을 때 78.7% 감소입니다. 부산광역시는 열차채 중에 두채만 거래가 된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근데 부산은 아직은 그 청약이나 이런 게뭐 미분양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어, 부산 남구 힐스테이트 대연센트럴 바로 초롱 부동산 요 뒤에 있습니다 걸어서 5분도 안되는 거리에 어 여기에는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었습니다 분양가격도 1900만원이 넘었었거든요 1910만원이었던가 하여튼 평균 분양가가 그랬습니다 그랬던 곳이 분양가가 어 최근에 분양했던 것 중에서는 가격이 정말로 높은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청약률이 그렇게 높았었거든요 그러면 부산은 아직은 아까처럼, 뭐, 청약까지 미분양이 나고 할 그런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어, 그래도 안정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하락한 것처럼 보이는 거는 거래량이 10건 중에 2건밖에 안 팔렸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가격이 살짝 조정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뭐,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해놨는가, 이도 한번 보시면, 어 공급 많은 지역 위주로 선별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다고 라 되어 있는데요. 정부는 아까처럼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전문가들은 거래 절벽 자체보다는 주택 공급량이 향후 시장에 그 영향을 더 많이 미칠 거기 때문에 거래가 없어서 금매만 거래됐던 그 시세들이 가격이 안정된 걸로 보기에는 좀이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저도 요, 요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물량 공급이 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 서울은 지금 현재 중가 때문에 뭐 팔아가지고 가격 이렇게 그거돼 있는거는 주택수급이 이제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 그 수치는 뭐 가격이 안정된 걸로 보기에는 미흡합니다. 그 다음에요. 또여게또 내려다보면 왜또 아까 그 가격이 뭐 하방 그걸로 안정된 걸로 보기 미흡하다고 보느냐 하면 신고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는 10건 중에 2건밖에 거래가 안됐고 1년 전과 비교를 하면. 그런가 하면 금매들도 거래가 되지만 어, 누구나 또 선호하고 하는 그런 지역 뭐새 아파트, 뭐 역세권, 대단지, 신축, 뭐 평지 무뭐 역대 신평조, 신평초, 뷰까지 갖춘 그런 곳들은 신고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안정된 거라고 다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거는 부동산 지인 사이트에 미분양을 취합을 해가 볼수 있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여기 보시면 부산지역이니까 저는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지역인데 여기 2021년 작년 1년 동안 분양 전체 미분양 물량이에요 뭐이 숫자가 뭐두배세배 배 늘었냐 아니죠 오히려 뭐그 봄에 대비해서는 더 줄어 있습니다 미분양 물량은 그렇기 때문에 가격 하락 쪽으로 간다 그런 그거는 아니에요 뭐 보합처럼 뭐 조금은 세금 중과되는 것들 때문에 조금은 조정되어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게 대세적인 하락장은 아닙니다. 그럼 이게 어 아까처럼 왜 그러면 이렇게 거래가 열건 중에 두건밖에안 되고 이렇게 완전히 얼음땡이 되어 있느냐 거래가 그 역할은 뭐 때문이라고요? 대출 규제 때문에. 이건 어제 그저께 제가 유튜브에도 이 내용을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대출 규제. 그러면 올해는 대출을 뭐좀뭐 뭐 풀어서 뭐 많이 거래가 움직일 것 같나요? 그거는 또 아니라는 거죠. 어, 더구나 가계부채. 가계부채는 이게 계속 뭐 부실이 누적이 되면 집이 파산이 돼야 될 그런 지경이잖아요? 뭐은행이나 그냥 개인 법인으로 뭘 어떻게 회사에서 대출이 많아가 어찌 탈이 났다. 그건 뭐 회사 문을 닫아버리면 되지만 가계대출이 너무 걱정해서 좀 부실해질 경우에는 살림을 그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웃음>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 미리 뭐 선행 규제를 하는 모양인데, 이게 그러다 보니 그 부작용도 만만치은 거죠. 왜?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은 대출 규제 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다른 나라 세상의 이야기예요. 현금을 들고 계신 분들은. 누가 주로 이제 이 대출 규제 여파를 많이 받느냐. 아직 좀 젊은 분들, 더구나 올해 더 영향을 받을 분들은, 소득 규제, 소득, 소득이 같이 들어가는 그 DSR이 적용이 되다 보면, 아직 연봉이 높지 않고, 이제 갓뭐 이렇게 대기업이나 이런 데 취직을 해서, 아니면 공기업이나 이런 데 취직을 해서, 어, 직장은 너무 좋지만, 어, 아직 연봉은, 근무 연수가 높지 않아서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분들이, 어, 옛날 같으면 안정적인 그 직장을 담보로, 어, 얼마든지 대출을 받아서 살수 있었던 그런 게다 차단이 되었습니다. 어 그러면 어, 그런 연봉이 아직 뭐 이제 새 출발하는 같이 집직을한 그런 젊은이들에게만 영향이 있느냐? 어, 또 제가 알기로는 어, 그 고소득 전문직에 있는 특히 뭐 의사, 뭐 약사, 뭐, 뭐 이런 분들 있죠, 뭐 한의사 뭐 이런 분들 어, 옛날에는 그런 전문직 자격증만 있으면 어, 개업을 할수 있는 자금들이 뭐 5억까지, 3억까지 몇 억씩 그냥 아주 손쉽게 그냥 대출이 되었었어요. 그 어떤 그 전문 자격증 그걸만 가지고 있어도, 뭐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냥 대출을 하고, 마이너스 이제 통장처럼 내는 대출이죠. 그건. 어 그런 대출들이 다 없어진 걸로 알아요. 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 페이 닥터 뭐 이런 분들, 뭐 월급 예를 들어 뭐 천만 원이다, 이천만 원이다, 이제 이런 분들, DSR에 그 소득이 밑에 들어가 보면 자기 연봉을 넘어서는 대출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어, 이러다 보니, 열건 중에, 뭐, 두 건, 세 건, 거래될 수 밖에요. 그러면, 뭐, 향후에, 그럼 어떻게 움직이느냐, 부산이 이런 장이라고 하면, 아까 뉴스에도 뭐 이렇게 다 짚어놨잖아요? 어, 짚어놓은 게, 거래가 이렇게 다 죽어가 있는데, 줄어 있는데, 그러면, 어, 연봉이 아까 공기업에 취직했고, 뭐, 어, 뭐, 페이, 뭐, 월급, 뭐, 일사분이나 이런 분들, 계속 꼬박꼬박 돈은 나오고, 저축을 하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대출은 안 풀어준다 하면 그 현금으로 집한 채가 10억 한다 아파트 10억 살수 있는 돈다 모일 때까지 아무것도 안 사고 있을까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저는 벌써 오늘이 1월 5일이죠. 1월 3일 출근했지 않습니까? 벌써 느낍니다. 거래가 꽤나 바쁘게 문의가 있고 거래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한 3억 전후 언저리 아니면 많으면 4억 언더 쪽으로 더 작으면 2억 언더 쪽으로 양도세 중과에 어, 적용이 안될 그런 물건들은 괜찮은 물건들은 가격이 특히 조금 조정이 된 그런 물건들은 입지가 좋은 곳은 이런 곳들은 빛의 속도로 나가고 있어요 물건들이 그리고 뭐곧 사타가 날려고 한다 이런 구역의 물건들은 나왔던 매물이 막 들어가고 있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만, 아유, 대출이 안 되니까, 그냥 뭐, 포기해야 되겠네? 그냥 이러고 계신 건 아닌지. 한번, 잘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매물은 초롱부동산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매물은 점검해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예상 프리미엄 드리고 이런 게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비교하기도 좋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올한 해, 이제 1월이잖아요? 꼼꼼하게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설계를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어, 세월이 정말 빠릅니다. 뭐, 1년이, 이제 오늘도 시작한 게 벌써 뭐, 5일이 지났네요. 어, 작년도 엊그제 시작한것 같은데, 1년이 다 끝났고요. 달력을, 새로운 달력을 걸어놨습니다. <웃음> 1월이 다 가기 전에 또한번 고민해보시고, 좋은 재테크 발판이 마련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부산은 10건 중에 2건이 아파트가 거래된 한 해였습니다. 작년 11월달은 특히 더 그랬네요. 어, 한 번씩 이렇게 시세 흐름이나 이런걸 한번 짚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 줄믿고요 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어, 유튜브가 노출되는 그 횟수가 좀 좋아진다라고 하더라고요 어, 뭐 구독을 또 눌러주시면 어뭐 알찬 정보인지 뭐 어떤지 도움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초롱부동산에서 올리는 정보들은 손쉽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을 누르시면요. 단톡방 주소는 요 영상 밑에 보시면 제목 적힌 글자가 있어요. 그 클릭하시면 단톡방 주소 비밀번호 다 들어있습니다. 어, 들어오시면 되고요. 어, 초롱부동산은 대연동에 있습니다. 목골역 4번 출구 엘리베이터 앞에 있어요. 어, 언제든지 방문하셔서 상담하셔도 됩니다. 미리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됩니다. 어, 오늘도 행복한 밤 되시고요. 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